오늘 딱 날씨도 머리하기 좋은 추운 날씨입니다. 착발합시다. 이렇게 머리 짧은데 더 짧게 잘라달라고 간지나게 간지나게 어 좋아 한번 싹 넘겨가지고 품마드식으로 이렇게 좀 자르고 어 밑에는 좀 아예 좀 깔끔하게 좀 짧게 인생 다시 살게 어 이분은 너 최악이었어 어 최악이었어 그래 요즘 다 하는 가르마 한번 타고 이렇게 어 라인 좀 타고 해서 한번 섹시하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케이 깔끔하게 이렇게 쳐서 여기도 딱밀 생각이야. 뭐 여기까지 바싹미는건 아니고 적당하게 밀어서 이렇게 같이 넘겨가지고 음, 스타일 머리, 좀 내고 머리, 어, 오늘 하겠네. 오늘 딱 날씨도 머리하기 좋은 추운 날씨입니다. 색발합시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머리 자체 위쪽의 머리를 제일 많이 살려주고 스타일을 머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레나룻 쪽이 이 부분이 약간 좀 파여가지고. 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살려가면서 자르는 커트니까 아우, 고난 는기술이네 그럼. 자, 6mm를 꼽으세요. <웃음> 해봄 용사분들한테 되게 좋은 6mm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6mm로 같이 밑에선부터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관자놀이 쪽도 분명히 잘 잘라서 이렇게 좀 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 라인 조심히 잡으셔가지고 뒤에서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밑에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약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4mm에서 3mm 정도 끼우셔가지고 약간 이 부분도 밑에 라인부터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살짝 되면서. 밑에는 좀하으면서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머리가 되는거죠. 자 이런식으로 쳐주시고 자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관자놀이 쪽에 있는 이 라인도 살짝 깔끔하게 제가 요즘에 커트하는 것은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커트 기법도 살짝 하는 거니까 한쪽을 잘 자르고 난 후에 다 자르고 난 후에 옆라인을 넘어가는 것도 조금 빨리 자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 예좀 네 이렇게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라인 잘 정리해서 이쪽 한쪽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려서 관자놀이 쪽 이쪽 부분을 살짝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위쪽에 간자늘이 쪽에 이쪽이 제일 어둡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4mm로 살짝 이렇게 터치하듯이 살짝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듯이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빠싹 쳐서 완전히 여기까지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어 나중에 이렇게 넘길 때도 여기에서 걸려서 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헐거워져요 혼자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안돼 그리고 손님이 완전히 싹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힘들게 손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잘라 주시는게 나아요 많이 잘르지 마세요 이 부분은 많이 자르면 안돼요 적당히 쳐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두상 자체가 안으로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잘라 버리면 어푹 들어가는 부분들이 밉죠 이 밑에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6mm 정도를 또 잡으셔가지고요 자이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올려 가지고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올라가면서 빠싹 치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밑에 머리를 잠깐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클리퍼랑 비스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먼저 밑에서부터 쭉 올려주세요 여기 가이드라인이 잡혀진 곳까지 이런식으로 쳐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쳐주시고 자 네이프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요 부분을 네이프 부분이라고 해요 요만큼 부분을 네이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 윗머리를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상큼하게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80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 주시고 이런식으로 쳐주세요 오늘 어쨌든 우리 손님은 요좀 약간 좀 짧게 자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좀 한번 상큼하게 잘라 드리는 머리 컨셉을 하니까 네 한번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또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다 잘리기 전에 이 부분을 다 자르기 전에 이런 잔털 같은 경우를 제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라인을 따서 자, 이 라인 같은 경우를 먼저 지금 이렇게 머리가 긴 상태에서 잔털을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레프 부분에 레이프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났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라인을 먼저 딴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리는 게 보이죠. 귀는 조심하시고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돼요 라인을. 그 다음에 밑에 라인 같은 경우를 더 쉽게 하시려면 이제 4mm나 3mm를 들어서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밑에 부분까지도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없이 우리가 잘라주시면 좀한 5분도 안걸리죠. 근데 우리가 좀 말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에 왔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윗부분에 가르마를 일단 탈건데 밑에 부분하고 지금 위 윗부분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가르마는 거의 위쪽에 하실때 같이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자른 것처럼 6mm로 이용해서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식으로 투블럭성으로 쳤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블럭으로 치겠지만 그 부분을 밑에 선까지는 쫙 올리시고 윗머리는 정리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윗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그 여기 가르마 탈 자리 바로 위, 밑에 부분까지 가르마를 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게로 찍고요 그 다음이 요 부분은 아까 오른쪽과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6mm 부터 쭉 올라 오셔서 위에 이렇게 좀 쳐주시고 다 쳐주세요. 6mm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정리해듯이 이렇게 천천히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부분도 살짝 소프트 투블럭이 나오겠죠. 윗부분에서는. 밑에 부분은 하드 투블럭이라고 할수 있는데 위에 부분 같은 경우 투블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선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은 잠깐 놔두실 거예요 이따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르기가 편하죠 손님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4mm나 3mm를 들고서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간자놀이도 살짝 이렇게 한 번씩 가주시고 4mm로 머리를,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죠. 자, 관자놀이 쪽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도 살짝 정리해 주세요.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구렛나루가 아주 좋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큼해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쳐 주시면 일단 라인별로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밑에 라인을 한번더 이렇게 지나가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옆 라인 오른쪽과 왼쪽이 다 마무리가 됐죠. 자, 그리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6mm로 이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은 거기까지는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상큼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될수 있게 이렇게 층을 레이프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 자르기 전에 윗 부분을 완성을 하는 게 목적이죠. 윗 부분을 이렇게 클리퍼랑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상큼하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이럴 때 각도는 거의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90도도 괜찮고요 거의 90도 인데 두상에 닿지 않는 선에서 90도로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 주시면 올라가 주시면 이렇게 좀 자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똑같이 3mm 그 대신 그 전에 머리가 많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이 뒤쪽 라인부터 가이드 라인을 싹 잡아 주시는거야 이럴 때 조심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상하니까 밑으로 사선을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자를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사선을 끄는 상태에서 사선으로 끄는 상태에서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어 정리하듯이 잔털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3mm 탭을 끼셔가지고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제가 올린 영상 보고 많이들 도움됐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들 보세요. 열심히 잘라서 우리 나중에 부자 되세요. 자,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이 아주 똑바로 잘 섰죠. 깔끔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두상 차이가 있어서 살살살 하신 거는 완전히 하얗게 잘 자르지 않는 한어 그런 부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손님 입장에서도 좋을 거예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뒷머리 한번 가볼까요? 어, 되게 이쁘게 남았는데 이거 나 똑같이 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뒷머리 같은 경우를 자를 때 지금 이쪽 왼쪽 가이드라인과 오른쪽 가이드라인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한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싹 올려주세요 쭉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6mm예요 그리고 뒷머리에 가르마 자리에서 우리 가마 자리가 여기 가마가 여기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가마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빡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정도 요 선을 요거를 좀 제거를 해 주실 거예요 뒤에 나오는 요 머리 그래서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살살 해주세요 처음은 어렵지만 조금씩 더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좀 빨리빨리 빨리 자를 수 있는 미용사 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계속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열심히들 배우세요 자 요렇게 천천히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와서 조금 정리되게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쳐주시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잘 자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자를 건지 머릿속에 이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어, 머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우리 손님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한번더 영상을 살짝 끝을 넘긴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손님이 원하는 머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기 때문에 영상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 자르면서 는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자르기가 편하실 거예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자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보시 마시고 처음과 끝만 먼저 보신 후에 바로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어떤 머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층도 별로 없으시고 상큼하게 옆모습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서 이쪽 위쪽을 살짝 이렇게 길러 주시면 멋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머리 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윗 부분도 이제 머리를 많이 안 자를 거니까 자르실 땐 자, 무조건 90도로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만 잘라주세요. 같이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손을 좀 보시고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손님하고 거의 대부분 거울을 같이 보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보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를 때 거울을 보고 자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빠른 어떤 이렇게 커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벌써 좀 이쁜데? 라인이 좋잖아. 살잖아. 단코스이 있어서 나쁘진 않아. 그리고 어차피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자르는 걸 원하는 손님들은 많지 않아요. 자기가 짧게 자르고 싶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거는 너무 짧은 건또 싫어하는 손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그 손님하고 같이 컨택이 돼야 아주 좋은 머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잘라도 스타일 나올 거 그리고 양쪽 부위에 있는 이런 수트에 대해서는 질감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 라인 한번 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머리 이 부분을 제가 질감 처리를 한번 해서 이렇게 넘겼을 때이 부분이 뭉치지 않게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뭉치는 부분은 이 위에 머리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 머리들이 같이 뭉쳐서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수술 질감 처리를 한번 해 주시면 훨씬 손님이 편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초보미용사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넘겼을 때이 부분을 뭉치는 걸 생각 안 하시는 미용사분들 초보미용사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뭉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숟가위로 이렇게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어때? 가볍지? 응. 훨씬 더, 훨씬 더 가볍고, 이렇게 훨씬 더 아주 넘기기 쉽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쪽에, 뒤쪽에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약간 수술 끝을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숱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살짝만이라도 쳐주시면 라인이 아주 잘 서죠. 지금 선에서는 이런 라인이 딱 서는 게 제일 이뻐요.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라인이 그래서 좀 라인 서야지 나중에 되게 예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따가 가르마 타서 제가 만들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약간 끝쪽에 수술 안쪽 수술 살짝 치셔가지고 가볍게 저는 이 부분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붙고 가르마 타서 이걸 싹 올려 가지고 쑥대머리가 아니고 라인을 잡는 머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르마 한번 타볼까 자 여기서 가르마 타기 전에 우리 손님하고 어디를 탈 건지를 먼저 정한 후에 물을 한번 살짝 뿌려주세요. 어, 이런 마른 머리에서 가르마 타기 힘드니까. 그래서 가르마를 어디를 탈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손님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어떤가요? 괜찮지? 요 정도. 음. 약간 대각선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대각선? 응, 어, 대각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잠시만. 대각선으로 약간 손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때? 음, 어때? 느낌 다르니까. 어. 이렇게 봤을 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타주는 거죠. 이게 완전 일자가 아니라 일자가 아니라 이 라인에서 같이 타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뜨는 곳부터. 그래서 이렇게 타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리퍼 토끼 클리퍼로 해서 한 번씩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가르마는 타지는 거죠. 이렇게 타서 완전히 이쪽 가막 쪽까지 밀어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딱 선을 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시면 우리 손님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지금 이렇게 붙였을 때이 라인에서 이 부분이 많이 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로 싹 쳐주세요. 그때 이 밑에 부분 안 잘리게 조심하시고 윗머리만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짝 더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리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 좀 느낌이 싹 붙었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이 살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딱 붙고 요건 살짝만 이렇게 넘, 누르시면 되고 윗부분은 살짝 넘겨서 이렇게 넘기면 되고 자 이렇게 된다면 스타일이 아주 잘 나오겠죠. A few moments later. 내가 말려줘도 좋지만 어차피 집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웃음> 근데 가르마 어때? 가르마 잘 타지 않아? 그리고, 그리고 아까 앞에 앞에 부분에 막 여기 튀어나왔던 부분은 없어졌고 그레나로랑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 머리 감고, 막 감고 저는 거의 스타일을 손님들이 알아서 만지기 때문에 우리 미용사가 해줘야 될 거는 거의 그냥 집에서도 할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네가 니가 딱 봤을 때 어때? 좀 편할 것 같아? 어쨌든 머리 잘 나오고 손질이 잘 되면 아주 좋은 거니까, 손질 잘 되지? 어, 너무 잘 되는데, 전혀 어렵다. 그지? 일단 요게, 이게 타져 있으니까. 어, 다른 만은 그냥 타지고. 머리가 차분하래 어,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타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에요. 어, 대각선, 그지? 대각선 되어 있잖아. 대각선 낫다. 어, 대각선 낫지. 너무 2대8로 자르면 좀 가고, 이거 아까 이렇게 눌러서 살짝만 눌러주면 돼. 어, 왁스도 좀 바르고. 오케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왁스 안 발라도 머리가 그렇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 스타일 나오지. 그래, 오늘 잘 잘랐고요. 다음에 봬요. 초보명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 <웃음>